가자 네 어디가? 낚시 아러요못하고 카엣 타고 가자 가자 아따 낚시 한번 들어가는 거야? 아 물이 다 비치고 참 아, 잔잔 아이고. 이틀째 저도 와 낚시하러 나오는데 기가 막히네 달아놓고 해야되는데 이거 어떡해 또입질좀 어, 있어? 아직? 입질도 좋다 간다 그냥 어오 어, 입줄 입술 봐입도 가놨는데 오우 자. 아. 잡았다. 와싸. 야! 두도 한번 잡아 잡았네.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를. 조금만 뒤로 갈게요. 응, 뒤로 빼. 저도 목다 탔다, 야. 예? 네? 목다 탔어. <웃음> 아, 잘 아, 피. 아. 다다 아하이. 아, 빠가 이거 풀리고 있는데 응. 지금? 왜요? 안 풀렸어, 아직 어이.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이런 봐라. 응? 걸렸네. 오이, 예좀 되네. 좀 주실까, 참 즐기게. 오케이. 두 마리째. 오호호오 날치 우와 오 날치 우와 오씨야 쇼가 나 날치 근데 걔 물고기도 이렇게 나오긴 해 네? 그냥 물고기도 네. 물이 위로 뛰어다니기도 해 네. 날치가 아니어도 어허 오케이 줄해못나렸것 같은데 또 여기에 날씨가 있긴 있네. 그죠? 응. 딱 잔잔하다, 진짜. 파도 소리가 없네, 그냥. 음. 소리가 음. 없네 응. 아, 또두 마리야 벌써. 아빠 뭐 영이네. 응 아, 물이 많이 들어오죠. 아까사라졌네아 지금 산수하는 거 어때? 어렵지. 네. 근데 재미있어? 네. 어려도 푸는 것도 재미있지. 어디? 저쪽어로 가. 저쪽으로 가. 자쪽으로 가. 저쪽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쪽 아, 악세 잡았어. 잡았다. 아이, 아, 아이, 놓쳤다. 응. 오케이, 캐치. 오케이, 맞지? 맞지? 휘어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마리 또 잡았어. 아빠, 1점. 이겼어? 와... 빠른데... 왔어, <웃음> 오고... 아... 큰돈 돼야... 왔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뭐 했던 어 yeah, 아, 도대 야 아빠 탈리좀 막아 <웃음> 응 어나두다 오! 까 오! 오! 오! 잡았 오! 오! 오! 오! 잡았어 오! 야, 야 잡았어, 잡았어. 오, 좀, 좀 오. 좋아, 좋아. 오! 오! 어쭈. 좋았어, 좋았어. 오! 야. 야, 야, 야.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야 좋았어 한끈했다 에, 멋지지? 워메 큰거예 우헤야 한끈 했어 다금발이 오 잡았다 오 더다 더더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야 간다 간다 간다 어 아빠가 도망갈라 빨리 빨리 잡아 자또 다른 종류네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따! 크다! 오케이. 조심, 조심. 아. 오! 케이 들어오다! 빠트린다! 오케이! 아빠 네. 거시켜줄을 아따! 크지? 응. 아, 얘는 다근바리과로 회가 딱 먹으면 아주 싱싱하겠는데 아주 그냥 와, 빨리 날카로워 오, 신청해, 신청해. 신청, 신청. 어~~ 신신해, 신신해. 신신신신어신신신신한신신 완전 커 제대로 걸렸네 어, 투아 소재라 좋았네 좀더 앞에 가 네? 좀더 앞에서 위쪽이 네? 그렇지 올라가자 다시 온다 온다 왔다 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작다 몇대 몇이에요? 아따, 까먹었네? 어. 일단 그러면 5대 4? 어? 5대 4로 할까요? 아빠 5저4 저. 어, 그래 오 왔어 왔어 왔어왔어 할 왔어. 오. 음. 오. 오, 좋아 좋아 또 빠�nte 아 좋아 좋아 훌륭한데 var 음. mulher 오케이 야일 c o n n 어, 아다どん온다 아야. 오 뭐야? 한 번에 찍겼네 <웃음> <웃음> 될때 됐는데 음. <웃음> 음. 오호 <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실시와아빠 니필 들로온다정용조용 w e l i ¿Qué es eso?